안녕하세요. 신사크의 크리스입니다.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의 크리스입니다. 어, 이번주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음, 어떤 뭐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여기 유튜브 채널에 녹음을 하고 이 내용으로 제가 또 일요일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어, 제가 돕고 있는 어, 젊은이배의 요 내용을 조금 이제 그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어린 학생들, 중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그 아이들의 눈높이좀더 맞춰서 이렇게 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의 학창시절이나 이런 관련된 경험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본문이나 이런 거, 제목을 뭐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고민을, 고민을 했고, 뭐 제가 쓴 표현대로 하자면, 제 마음에 좀 뭔가 찰 때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며칠 늦, 늦어졌어요. 이해해 주시고, 어,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음, 1년 넘게 씨름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이 본문을 다루고 싶었는데 어, 오늘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욕기 42장 6절 부분입니다. 교회 역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스토리예요. 어, 의인의 고난이라고 많이 알려진 욕이 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신을 대면하게 됐고, 그때 이제 했던 고백이에요. 음, 요배 이야기를 모르시는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소수라도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요분 어, 이렇게 겉으로 볼때 정말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착한 사람,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을 잘 믿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 엄청난 고생을 좀더 와닿게 표현하면 개고생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개고생 곱하기 100배, 1000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이 어, 사고로 죽는다든지 사랑하는 부인조차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욕을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고 자신의 몸에 병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이 꼬여만 가게 되고 또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어 네가 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뭔가 신 앞을 신 노엽게 할 만한 너의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염장지르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 그래서 결국에는 욕도 이제 뭔가 신을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신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욕에게 이런 정말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신을 대면하고 나니까 요비 이 얘기를 오늘 제목에 있는 I hate myself. I hate myself. 원래는 이 제목을 제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이라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어 헤이트와 부인하는 거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유명한 신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deny yourself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헤이트와 디나이가 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더 원색적으로 어, 내가 싫어졌어 좀더 와닿는. 이런 제목을 이 맞는 것 같아서, 또 우리 아이들 젊은이 예배 설교할 때도, 이게 뭔가 애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법문과 관련된 제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요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신께서 이제 많은 질문을 던졌죠. 그 힘들어하는 요베에게 이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요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답을 다시 신 앞에서 하는데 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예. 어 C 위에 보면 46개 42장 3절 밑에 제가 어, 동영상 설명에 이거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어, 여러분 볼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그 2절에 보면 you asked why i Talk so much when I know so little. You asked. 당신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When I know so little. 내가 정말 거의 알지도 못하면서 so little. 예, all i t t l e 이 들어가면 a 라는 부정관사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little 이거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러분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죠. 내가 거의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I have talked about things that are far beyond my understanding. I have talked about things that are far beyond my understanding. Beyond란 단어가 정말 신과 인간 관계를 설명하면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치사예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 Above는 뭔가 접착, 접촉되어 있다는 거고, over는 이렇게 접촉될 수도 있고 뭐그 이상이라면 b e y o n d 는 완전히 붕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또 제가 이제 영어 강사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근데 거기 앞에 또 far가 붙었어요. far가 붙으면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r beyond my understanding은 나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 왔다는 거예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I know nothing.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I know nothing about you. 내가 당신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어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예, 자기가 굉장히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친구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신에 대해서 하고 신이 만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돌아가는 그런 법칙들과 이런 것들을 실컷 떠들었는데 사실은 어신 신의 수준과는 당연히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신의 수준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요비 진짜 신을 대면하고 나니까 4절에 You told me to listen and answer your questions 5절 I heard about you from others 남들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Now I have seen you with my own eyes 근데 지금 내 My own 소유격 강조하는 거죠 내 자신의 눈을 가지고 이제 당신을 봤다는 거예요 Now I have seen you with my own eyes. 어, 그 다음이 우리가 외우게 될 말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 That's why I hate myself. That's why I hate myself. 직접 당신을 내가 보고 나니까, 남들에게 듣는 얘기하 하나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체 하고,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내가 안다는 듯이, 주장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심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 더 메시지에 보면 그 부분만 얘기할게요. 음... 어... 오늘은 메스... 더 메시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음... 하면서 제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잡으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어, 성경에서 자신을 부인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예, If you want to follow me, 따르고 싶다면 예, You have to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네 자신을 부인하고 take up your cross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라고 목사님이 또는 교회 선생님이 또는 교회 선배가 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남이 얘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요비했듯이 요번 나의 두 눈을 가지고 당신을 보았다고 얘기했는데 어, 우리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신의 임재를 남 내가 직접 신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고 보니 어 저절로 유비한 것처럼 기꺼이 내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다른 얘기로 부인하게 되는 신 앞에서 과시했던 신을 아는 척했던 나의 얄팍한 지식을 어, 경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이 또 어떤 콜링 부르심, 비전 이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음, 일단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볼수 있어야 해요. 제가 보면 신앙에 있어서나 뭐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 틀리죠. 특히 요즘에 굉장히 뭐제 정책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참 요즘에 어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저는 어떤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논쟁을 위해서 이 채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게 사실,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그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어떤 쪽은 분명히 맞겠죠. 또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진 않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그런데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사실을 사실대로 일단 볼수 있어야 되고, 요비 고백한 것처럼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자기가 못 봤는데 보는 척 했다는 거에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제 싫어하게 되었다고 신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음. 신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다면 신을 그런 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 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게 사실이고 거기에 마땅한 그분의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신과의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만든 신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어, 진짜 인생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예. 음, 그런데 인간들이 인류가 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또는 자신의 소사이티, 사회에서 또는 인류의 역사에서 예, 존재하는 신을 없다고 지워버린 순간 어, 정말 야육강식의 동물과 다르지 않은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음, 성경에 보면 찾아보니까 로마서 16장 18절에 또 로마서네요 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 무늬만 모양만 크리스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they want to serve themselves and not Christ the Lord. They want to serv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 신이, 신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들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자기의 배를 섬긴다 자기의 배만 섬긴다 제가 살이 쪄가지고 배가 많이 나와서 요즘에 고민이에요 아, 이 이거 식욕은 절제가 안 되고 살은 빼야겠고 제가 좋아하는 또 옆으로 세고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탁구장은 <웃음> 오늘도 제가 전화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있고 어, 홍대 근처에 이제 탁구장 한 군데 발견했는데, 뭐 홍대 상권이 이렇게, 거기에 주거 상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니까 이렇게 회원들이 동호회 이런 게 발달이 안돼 있어서, 어,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그 관장님, 회사원 같이 생긴 그분이 그냥 자기랑 치자고 막 저를 꼬시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잘 치실 것 같긴 한데, 여러 명이서 치고 그럴 때 굉장히 운동이 되고 재밌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옆으로 또 샜는데 자신의 배만 섬기나 여기서 제가 찔려서 배를, 뱃살을 빼야겠다. 물론 지금 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진짜 뭐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구절보다는 인간이 하여튼간 진짜 우리가 s e 섬겨야 할, 섬길 가치가 있는 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 자신을 섬기기에 너무나 예,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제가 키우지 않지만, 제 자신도 건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키우지 않지만, 애완동물 그 유튜브에 귀여운 막 강아지, 특히 강아지,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는데, 고양이 키우는 것도 한동안 또 포기되더라고요. 보면 뭐 애기들, 특히 애기 고양이, 또 아기, 아기 강아지, 좀 이상하네요. 예. 하여튼간, 그, 어린 시절에 그, 애완동물을 어떻게 그게 귀엽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예. 하여튼간, 그런 거를 보면, 걔네들이 정말 간식을 먹기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예. 간식에 저기 정말 배만섬기 나는 표현이 그, 애완동물을 보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정글에 있는 저 맹수들이나 말할 것도 없고요. 야육강식의 그런. 그런데 정말 신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마치 어 그들의 배를 채워줄 간식이나 어떤 먹잇감을 위해서 어, 본능적으로 매달리는 그 동물들과 다르지 않은 사건들과 이런 것들로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강대국이 식민지를 착취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과 수탈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의 과거에서도 외세의 침략들이 빈번했다고 저희가 학창시절에 배웠고요. 뭐,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도, 어, 때로는 또 안타까운 거는, 어, 정말 이름뿐, 이름만 신을 앞세워서 또 그런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예. 어...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미션이라는 굉장히 유, 좀 오래전 영화인데 그게되게잘 그렸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미션이라고 여러분 그 애니오 모레코인가그 되게 그 멋진 플롯 그 신분과 수사가 플롯도 불구막 여러분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게 굉장히 교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어... 제가 25살 때 교회를 사실 떠날까 심각한 고민을 했었다는 얘기 몇번 했을 거예요. 오늘과, 오늘의 과오늘그 본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쉐어를 합니다. 어, 제가 그 교회를 떠날까 고민했던 그 25세의 나이는 역설적이게도 당시에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하고 있었고 삼수를 하면서도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내적인 고민이 있었겠죠 여러분 대학생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예, 삼수생이 대학 부회장을 예, 그때 물론 제비뽑기로 뭐 뽑히기는 했습니다 <웃음> 예. 아 그때 생각나네요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우리 축하해주던 그 박수 소리가 아직도 <웃음> 어또 선교 무슨 낙도선교팀의 팀장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뭐 대학 회장 이런 타이틀이 전혀 무색할 정도로 내적인 갈등이 심했던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리 신사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가스플리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저에게 기쁘지 않았다는 게 제가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한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건 간에 모든 분들이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이 소식이 정말 나에게 기쁜가? 이게 나의 그냥 신앙적인 지식이 아닌가? 오래된 어떤 나의 그냥 예, 습관이 아닌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의 아들이 저를 사랑해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깊은 믿음이 예,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마음속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 나는 괜찮은 인간인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착하다고들 하는 편인데 나는 대학 부회장도 하고 있는데 어근데왜 자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점점 답답하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의 족쇄가 되어서 저를 어떤 어 그래서 저는 결국 결판을 봐야겠다 이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세 번짜리를 강해 설교집이죠. 예, 강해 설교집이라는 게한절한절 풀이한 어, 그것과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제가 독서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로마서 1장부터 어, 정말 시름을 하면서 읽는 중에 음, 제가 점점 느끼게 된 것은 정말 새로 웠어요 그때 어쩌면 2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그 위기의식이 어,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란 표현이 떠오르네요. 그렇게 제가 근심, 그러니까 근심스럽게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스스로 남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읽은 것은 그때가 25살 되도록 처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뭐막 읽으라고 하니까 숙제 내주니까 읽는 거 말고. 근데 제가 점점 읽으면서 느낀 거는 세상과 내 존재를 허락하신 신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다. 깨끗하시다. 어, 내가 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점점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욕구들. 내가 아,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그랬던 소위 말하는 나쁜 인간들을 이 가진 욕구와 나의 욕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꾸 부딪히게 됐어요. 예, 나도 어떤 상황이 되면 우발적으로라도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살인을 할 수도 있겠구나, 간음을 할 수도 있겠구나,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구나, 위선을 떨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는 이제 부딪히게 되고,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속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신비한 체험은 제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제가 어려서부터 했었던 이런 모든 깨끗한 신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제가 했던 말들과 겉으로 했고 심지어 속으로 품었던 그런 말들과 동기들과 행동들이 영화처럼 이렇게 계속 보여지면서 아 제가 핑계를 댈 수가 없, 없겠더라고요. 제가 결코 나는 나는 여로입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아니다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입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나도 필요한 인간이구나. 뭐가요? 예, 로마서 그 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예, 사도바울이 얼마 전에 저자로 알려준 사도바 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게 CV, CV에 보니까 좀더 우리가 더 와닿는 표현입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참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miserable. 미저리 아시죠, 여러분? 예. miserable, 비참한. 이비참한이란 단어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비참한 인간,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제가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 나는 정말 what,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doomed to die? 죽어마땅한 이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rescue, 구해줄 것인가? 25절, thank God. Jesus Christ will rescue me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저의 스토리였어요. 당시에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사실 깨끗하지 않은데 어, 내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은데 이런 나의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 미션을 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꺼이 구해준다는 거예요. 24절을 더메시지해 보면 I've tried everything and nothing helps.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자꾸 <웃음> 제스로리에서도 자꾸 하고 <웃음> 여러분도 중요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I've tried everything. 내가 모든 거를 다 해봤는데 nothing helps.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저러블 한 거죠 그런데 예.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끝판왕이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 우리의 이 비참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한 우리의 모든 신을 떠나서 우리가 했던 그런 악한 생각들과 그 생각들을 실천한 모든 그 죄에 대한 벌을 그죄 없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벌을 받게 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과 부딪히는 순간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느꼈을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시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신의, 신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Everything I say is sinful. I'm doomed. 나 망했다는 거예요. I'm doomed. Everything I say is sinful. 내가 말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신 앞에서는 참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사야 뿐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어... 여러분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제가 영화, 드라마 보는 거참좋아한다그랬잖아요 예, 특히 이제 탄탄한 스토리로 이렇게 잘 끌어가는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신의 속성인 사랑의 이타성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권장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거는 시간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뭐 멋있는 것 같지만 웃기게 하면 막 개폼 잡고 막 그러는데 결국 막다 깨지고 뭐 이렇게 상처 주고 뭐 이런 게 여러분 현실적일 수는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정말 소중히 할 만한 그런 레슨도 없고 예, 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 여러분 프리티 워먼이란 영화도 이런 이타적인 사람참잘 보여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영화예요. 그리고 오늘 이걸 제가 하면서 제가 러브스토리에 이거 어느 분거 이거 옮겨놨거든요. 그 파리의 연인이라고 진짜 이거 오래된 건데 어, 거기에 정말 대박 장면이 있어요. 막 개그맨들이 영어로 개그맨 곰 글리시고 코미디언 이죠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이 많이 패러디하는 또 하고 있는 건데 코미디언들도 파리의 연인에서 많이 인용했던 어~ 박신양이 연기한 남자 주인공의 대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썸을 타던 김정은이 연기하던 여자 주인공에게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정말 되게 크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해? 막 이렇게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예, 파리의 연인 국민 드라마였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 대사가 유명한데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러브스토리에 여러분, 다른 분이 편집한 거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 김정은이 사실 울먹이면서 그 다음 대사가 정말 저는 더 오늘 그 이타적인 어,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절정은 물론 신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자에게 김정은 씨가 연기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당신 망신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자존심을 세우자고 당신을 어, 망신줄 순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내 자존심이 망가져도 당신을 망신주고 싶진 않았다 어, 상대를 굉장히 배려한 이타적인 그런 마음이죠 거기서 이제 박신양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키스를 하는 <웃음> 좀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받는 김정은이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사실은 이런 장면은 히트를 공전에 히트를 친 많은 드라마 속에서 정말 클라이맥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 대사가 똑같지 않을지라도요 예.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들만 해도 사랑의 불시착에서 또 그렇고요 음, 호텔 델루나에서도 제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드라마 요거를 나중에 혹시 설교할 때나 또는 이렇게 뭐 유튜브 할 때나 써먹어야지 그리고 그 절정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해놓는데 도깨비란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자 하는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세상이 점점 강박해진다고 하죠 이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지만 여전히 또어 이런 사랑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이 사랑의 끝없는 이타성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어 사실은 저는 이런 말들을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참 싫어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제가 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어 그러나 이렇게 계속 가르치시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때 신의 사랑이 정말 한없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어, 먼저 너의 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든 것으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He loved us first, He first loved us, 뭐 이런 거 저기 외웠었잖아요. 러블레터 앞부분에서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신을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는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신의 이타적인 엄청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이거 저번에 러블렛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지만요. 음. 어또 저도 여전히 저에게... 어떤 숙제이자 도전 같은 부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신의 가르침이에요. 여전히 저는 이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어, 저를, 저에게 어, 의도적으로 어, 조작을 하고 의도적으로 저에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들을 홍꾸녕을 내주시옵소서 솔직히 저는 최근에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 제가 이 법치국가에서 정말 저들을 때려잡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홍꾸녕을좀 내주셔서 저 이렇게 솔직히 기도해요 아 그렇지만 정말 원수같이 아나무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신 앞에서 그렇게 망나니같이 어떻게 보면 제 잘난 맛에 살았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왼수 같았었겠어요. 제 자신도. 그런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제가 언젠가는 순종해야 할 숙제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음, 어, 네. 오늘 제목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 I hate myself. 내가 미워졌어라는 제목인데 신의 상상을 초월한 일관된 이타적인 영어로 selfless죠. selfish가 이, 이, 이기적인이고 이타적인이 selfless죠. selfless한 이타적인 사랑이 현실로 자꾸만 나에게 다가올 때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신의 이 엄청난 사랑에 무지했고 무시하며 살았던 어, 자신의 모습이 미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의 뭐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예, turning back, 돌이키는 거죠 예, 반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어, 그 기적 같은 신의 이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은 가장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과 신의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비로소 나만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오늘은 오디오 사고가 뒤에 가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다시 뒤에만 녹음해서 다시 붙여갖고 다시 올리는 건데 먼저 들으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